둘만, 둘만 신혼여행을 좀가려고 신혼여행? 아 근데 됐다. 저 유진이 진짜 이쁘긴 하다. 아, 왜요? 아. 숙소 가서 좀 쉴까? 좋아. 쉬었다가 밥 먹고. 아. 어. 오, 신기하구만. 아니 우리우리 의리 한데? 입구가 완전히. 어. 반고. 야 대박이다. 야. 어. <웃음> 거실 진짜 커. 에 부엌 진짜 커! 에에임야개 쩐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하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호텔에방 아 몰라. 우리 방 우리 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나는 오히려 좋아 이런 작은 방 여기다 짐 두고 어, 바로 어, 바로 위치를 아시네요? 저, 아니요 저 몰라요 이 많이 와 아버 요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처음 맞아요? 네 그럼 대충 그러면 여기다 풀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뭐 치고 올까? 씻고. 아 이제 안 씻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와카도뭐 씻. 식... 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방금 얼굴로 누운 거 아, 같은데? 아, 냉, 냉동 참식급이었어아 <웃음> 아. 아, 좋다. 아 누고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내식부터 치료자. 내식부터 치료자 정훈아. 아 씻고 씻고 경건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배고파. 언해 먹으면 안 되냐? 부산까지는 안 돼. 배고픈데 회로 돼? 매운탕도 먹고 해산물도 아. 먹고 아, 그것도 좋긴 한데 그게 뭐야 야, 뭐, 저, 장어, 뭐? 너무 장어라든지 아장 너무 신경 안 쓰시네 요아 죄송해요 전 당신을 믿었어요 전 <웃음> 당신을 높이 사요 아니 근데 또아 저를 믿는 것도 <웃음> 너무, 많이, 너무 고마운 말이지만 이 새벽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음. 효율성 음. 반타 아. 아까 부추를 먹었지만 네. 장어를 더 먹어야 한다. 더 먹어야 한다. 사실 요트에서 사실 조금 뺐어요. 아... 좀어요 근데 그절경이 너무... <웃음> 그 절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뺐어요. 맞아, 365일 찍었잖아, 우리. 네. 가위거부에서 진 사람이 알아서 사옥이었대 아, 그래서 또 내기를 하자? 응. 그럼 내기합시다. 아, 네 무슨 내기할래, 아, 네 아, 네네 무슨 내기할래? 네네 음, 딸기당과 수박차의 메롱게임?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과일이? 딸기면 딸기고, 네. 뭐. 아뭐이 어저스 얘 어떻게 하려고 미 미팅 어떻게 하려 고 그래요? 어 냄새 나요? 뭐 코랄 망이야? 아. 누워봐. 응. 이렇게 누워야 돼. 이렇게 누워야 돼.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아야! 아, 야이 <웃음> 새끼야. 야 이거 진심이 내 게임이네? <웃음> 진심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너가 자존심 안 상할 거 아니야. 그럼 뭐하지? 숨 막고 자. 누가 더 빨리 빨리 찬다. 아 시발 이거 내가 걸릴까? 그래 하자 괜찮지 재밌지? 재밌겠지? 가자 그래. 가자 얼만큼 누가 오랫동안 숨어있는지 기준은 터치가 아니라 그냥 어! 하면 끝 오케이. 깔끔하게 가위 버위서 누가 먼저 숨을지 하자 그래 가위 가위 어. 오케이 너부터 숨어? 어, 오케이. 나부터 숨으라고? 어. 그럼 너 여기서 아나 여기서 해? 1 2 3뭐 지금 아이고 1 2 3 4. 일단 솔직히 0초 지나갔고 28 29 30 찾을게요. 시작. 아! <웃음> 잠시, 잠시, 잠시. 오케이 네. 세게요. 아! 자, 10 29 30! 찾는다잉! 어? 어? 귀신 봤다. 와, 이렇게 많아? 스톱대가? 와, 이거. 어디 있는 거? 아 끊었다! 아왜 이렇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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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인 건들. 나는 저 저랑 누구 가실 거니 가입해봐. 나는 우럭이랑 해상. 우럭이랑 해상. 떨려요 떨려요. 해. 어우. 에이유진아. 이렇게 늦게 왔어. 야 우리 레어 우리 건졌어. 보면 알아. 어나뭐하는거 봐도 돼? 어봐봐 봐. 뭐 어, 뭐야? 봐봐 봐봐 비린내. 어머 어머 해상이다. 나해상 <웃음> 진짜 너무 좋아. 어나먼 먹을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거짜 사랑에 빠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요이거이이 뭐 먹었어? 이거? 응, 우럭! 우럭! 우럭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 응. 너무 쫀득쫀득해 음... 식감! 난 아, 진짜 쫀득쫀득해 우럭 효과로 이제 사랑이 우럭 우럭 자랑하는 <웃음> 우럭 효과로 이제 못쓰겠다고 했잖아 음, 너무 맛있다 잡아줘 어? 잡기 싫어해 왜요? 입부로네아 응, <웃음> <웃음> 어, 어, 넘어갈 뻔했어 <웃음> <웃음> 그리고 내가 살짝 간장을 찍어주는 센스 간장 찍어줬어요, 여러분. 간장을 살짝 찍어줬어요. 간장 네. 찍어달라고 내민 거예요. 다 먹었어? 음 이제 이제 꼭 가래 꼬오세요. 아오셔 음. 제가 가래 꼬테니까 응. 음. 그때 그래 들어오세요. 가래 도중에 그냥 아, 해버리란 게. 아, 어? 알았어. 오케이. 딱십초 될게. 아 잠깐만! 나짐이 잠깐만! 야아 이... 들어와!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눈 감고 계세요? 불 꺼도 돼요? <웃음> 응? 뭐 어디 끄고 있는 거야? <웃음> 야, 아, 되게 부끄럽다. 그니까. 어 갑자기 유진 듣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 정은 음. 네. 언제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줘? 물 보여? 뭘? 보여줘. 우리 우리 허, 신성한 의식 치료기로 했잖아. 아 발바닥. 어발팔 어, 초. 팔 초. 소리만 나가야지 이뻐. 아, <웃음> 야, 우리 이제 발바닥 맞댄 사이다. 아 맞아. 아, 야, 발바닥 누가 맞아 그래. 너. No. 아, 이거 전여전 남친이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봐. 나 발바닥 맞은 적 없어. 그지. 응. 나도 처음이야. <웃음> 야. 아, 정수리 냄새 꽃향기야. 아, 하지 아, 말라고. 아에 에헴 오늘 어떠어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그냥 뭐, 뭘, 뭐 뭔가 우리 사이가 좀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엄청 좋았어요 우리 결심했어요 우리 결심했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저 먼저 들어갑니다 아네 먼저 들어가세요 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저저저 저, 저 들어갈게요 <웃음> 너 입에서 우렁 <뭐라는> 냄새가 나. <웃음> 너 입에서 회사, 오히려 좋아. 회사, 오히려 회사, 좋아. 회사, 내가 다 어? 먹어줄게. 어? <웃음> 내가 다 먹어줄게. 오히려 좋아. <웃음> 내가 다 먹어줄. <웃음> 아더아 더워. 더워. 야, 너 몸이 뜨거워. 이제 엄청 뜨겁지. 어. 너왜 이렇게 차가워 너는 반대로? 마음이 따뜻 뜨거워서. 이게 <웃음> 뭐야? <웃음> 나 지금. 유진이를 위해서 아침을 사랑합니다 느낌있게 계란의 토스트? 느낌으로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일단은 아침은 좀약좀 좀 대강 때우고 점심을 좀 맛있는 걸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많이 유진이 많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케첩이 정말 필요합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잠깐만 아유.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물, 케첩이 없는 관계로 아, 유지네 이게... 이게 맞나? 생기나와 슬라임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걸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유... <웃음> 진... 같 j 그 n 약간 t h 의 식으로 나 t 게어부 i n u t e s ago. Oh. 두두두 d 부두두 y 뭐야? r e 일어나시네요? 잘 잤어요? 제가 당신 b o u d d 준비했어요 뭐야 d h i d Bouddhid. Bouddhid. b o u 뭐예요? 메론 같은데? <웃음> 아 그렇게 보일 <웃음> 수도 있겠네요 유? 한국말이에요? 아니, Y, j 아. 요 아... 그럼 그쪽은요? 원래 이걸로 하려했는데망해고 아... 본인들 이제 괜찮으면 아, 고마워요 보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세요, 드세요 우와, 대박 간단히 먹고 점심 맛있는 걸봅죠 우와 럿지 네. 않죠? 내가 있어요 맛있다 럿지 않죠? 응 역시 케찹이 음. 중요한 먹으면 생각이 드는 건데 응. 어젯밤 어땠어요? 햄버게 <목소리> 해서 잘 됐어요 새벽에 <웃음> <웃음> <웃음> 한번 깨웠잖아요 잘깼웠어요햄버에한번 깨웠잖아요 아 약간 네, 좀 아쉬워가지고 깼웠는데 응, 응. 부추 먹은 값을 하더라고요 부추 먹은값 부추 값을 했다. 아, 부추 값 음. 했다 부추 값을 했다 부추 값을 했다 장어까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그렇지 우럭을 먹음으로써 우리 아, 사랑이 우럭으로 커졌다 우럭으로 자랐죠 그리고 여자는 바나나 아침 바나나? 아침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뭐가 좋아요? 바나나는 그냥 빨리 그냥 음. 에너지를 생기게 음. 할수 있는 음.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먹죠. 음. 음. 허리 괜찮아요? <웃음> 아니 너 허리 다쳐서 아침에 제가 밟아줬어요 허리. 그 허리가 음. 너무 이게 너무 이제 힘을 쏟는 바람. 음. 허리를 네. 너, 너, 허리가 너무 나죠? 너무 뛰어가다가 이게 허리 허리를 비틀다 그러니까. 가지고죠. 그렇죠? 정은이는어젯밤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로망을 잘실천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로망 뭔데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응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응. 아침에 해주는 것도 로망이었어요. 음. 그래서 당신이 또 느낌 좋았어요.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보니까 또 나쁘지 않아. 맛있다. 네, 네. 어제 회에 이어서 응. 잘, 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다음에 또 여행 가요. 저또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제 이런 데와봐 우리가. 그치? 맞아. 그럼 이제 슥방하고 치카 타고. 해운대 응. 걸을 거임 네, 응, 해물이. 걷자. 와, 왔다. 바다네. 아, 그니까. 아, 바라, 귀여왔 야, 완전 바그다니까 호텔에서. 와, 따. 얼마만이냐. 넌 바다 근처에살아서 바다 많이 보겠다. 근데 이제 해수욕장은 음. 없어가지고. 음. 어, 근데 또, 부산이 음. 이제 남해잖아? 음. 확실히 다르네, 빛깔이. 음. 와. 음. 야, 언제 또 이렇게 걸어보겠어, 여기를. 맞아. 나 여자친구랑 여행 한 번도 안 와봤다고 내가 얘기했지. 어. 다 남자애들이랑 여행 왔다며. 아 어. 어, 나중에 진짜 찐 여름 되면 바다에 진 들어가고 싶다. 진짜. 여때까지 1박 2일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여자친구와첫 여행? 엄청, 네, 완전 첫 여행이죠. 처음 패티 씨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맞아요. 눈빛에서 아주 이글리글 하시던데요. <웃음> 네. 다시는 또 이렇게 올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계속 감회가 서럽네요 음. 당신은요? 저요? 네. 저 너무 좋았어요. 뭔가 아, 네. 좀 약간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여행이었던 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엉덩이로 내려가시네요, 선생님. 아, 아니아니아요 <웃음> 네. 올릴게요. 네 아. <웃음> 갈까요? 네, 이제 다시 서울 가서 네. 리플레이 찍어야죠. <웃음> 아, 파도 소리 너무 좋다. 진짜. 아. 마지막,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거 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맞아. 내가 손가락으로 써야지. 정. 정. 어. 아, 글씨 그잘 써. 하트. 유치한, 유치한 감성으로 갈게요. 아, 예, 네. 유치해도 돼요. 유치한 거 정말, 정말 좋아요. 찍어줄라 했는데. 아까 시꺼먼 불은 살이 같아요. <웃음> <웃음> 이거 찍어줘요. 예. <예이. 웃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로 떠나볼까요? 네. 오, 글씨 잘 썼다, 근데 진짜. 그치 가봅시다, 이제. <웃음> <웃음> 아발다 <불> 뜯었네. <웃음>